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레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어, 시간에는 우리가 전번에 버퍼 스위터 프록시라는 거 처음에 예, 기본편을 배울 때 거기서 이제 옵션 부분들은 제가 많이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프록시 옵션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상들만 프록시로 리퀘스트 값, 어떤 요청 값과 그 다음에 리스폰스 값, 응답 값들을 여기서 프록시에서 설정을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프록시 설정하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제 유튜브에 지금 버프 스위터 목록이 있습니다. 재생 목록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필요한 부분들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록시 버프 스위터 이 프록시 그 버프 스위터 프록시 쪽에서 옵션 쪽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항상 이 인터세트 클라이언트 리퀘스트 체크하는 거 이거 확인을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서버 리스판스 요거는 이제 응답 값이죠 그래서 요청을 하면은 이제 응답 값에서 서로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프록시로 중간에 저희들이 인터세트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만약 이것을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뒤쪽에 지금 현재 네이버 제가 접속을 하려고 했을 때 이걸 프록시로 잡으면은 지금 현재 구글 쪽에 잡히는 걸볼 수가 있고 뭐 크롬 인스텐션 잡히고 있는 거고 네이버에 들어가기도 전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이러한 정보들이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잡히고 있죠 자 이것들이 이제 왜 잡히냐면은 네이버 점뭐 도메인 정보들 잡히고 뭐 같은 거 많이 잡히고 그 다음에 제거 여러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쭉쭉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잡히죠 근데 이제 구글 쪽 그 구글뿐만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네이버에 링크되어 있는 다양한 뭐 광고 정보들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미지 파일들이 다른 도메에서 가져오는 정보들도 있을 거고 여러 정보들이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들을 내가 진단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왜그냐면은 이제 프록시는 모든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막 잡히고 있죠. 지금도 계속 잡히고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진단을 할때 이것들을 내가 원하는 값들만 원하는 도메인 이게 저희가 모이킹하는 그 도메인 대상만 저희들이 잡아서 이거를 인터세트 해가지고 정보를 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보들을 이제 볼때이 프록시 옵션 쪽에서 여러분들이 도메인 정보들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d, 이게 인터세트하고 리스, 그 리퀘스트하고 스그 다음에 리스판스하고 각각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야 하는 건데 End, Add, Add 쪽에 누르시면 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End 쪽, 이것이 게 조건이 End이고 그 다음에 매치 타입이 도메인이냐, IP 어드레스냐, 뭐프로토콜이나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URL 정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관리자 페이지에 있는 것들만 저희들이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URL 정보만 예, 별도로 예, 신청을 할 수, 그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쿠키 정보나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별도 이렇게 매치 타입에다가 여러분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도메인 정보에서 저희들이 매치 타입, 매치 타입 같은 거는 네이버에 있는 정보들만 보고 싶다. 그러면 네이버닷컴이라고 치시면은 예, 입력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리퀘스트 값은 현재 네이버.com 이라는 거. 지금 이제 도메인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는저전두 개가 들어갔네요. 제가 하나를 지우고요. 네이버.com 이라는 것이 매칭이 되어야만이 이제 리퀘스트 값으로 불러오게 되는 것이고요. 앤드 조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add를 누르셔가지고 도메인 정보에서 도메인 네임. 이 도메인 네임이 위치되는 것이 네이버.com 이라고 일치가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불러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 두시고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요청을 하시면은 이렇게 네이버.com 쪽에 이제 들어가시면 아까 저희들이 뭐 구글이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기타 여러가지들 리퀘스트한 것들이 이제 잡히지가 않고 네이버.com 이라고 써져 있는 도메인 정보들만 이렇게 리스퀘스트하고 리스판스가 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닷컴 이라고 쳤기 때문에 지금 그 앞에 있는 서브 도메인 이라고 뜨는 것들도 당연히 같이 찍히겠고 요도 게스트 박스에 쇼핑이라고 적어있는 것들도 이제 찍히겠죠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대상들을 좁혀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좋겠죠 특히 이제 ssl 통신을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요 인증서나 그런 것들을 추가를 하면은 HTTPS로 통신한 것들이 다 잡히거든요. 지금 거의 대부분 사이트들이 HTTPS로 잡히기 때문에 요 인증서를 만약 여러분들이 깔면은 브라우저에다가 이 버프 스위터의 인증서를 설치를 해서 그 다음에, 어, 암호화된 HTTPS 통신까지 브록시로 잡고 싶다라면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대상들이 이제 잡히가 돼요. 잡혀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점검할 대상들을 이제 여기다가 포함을 해가지고 이것만 이제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제 돌아다녀도그 웹사이트는 프록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상을 선정을 해가지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프록시에서 이 옵션 중에서 프록시의 옵션 중에서 여기 인터셉트하고 리스판스에 되어 있는 요 매칭. 도메인 정보나 기타 어떤 매칭된 정보들만 프록시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